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편하게 하자. 마랑입니다 하이. 자, 드디어 3대 측정. 벌써 5회나 진행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팬이에요.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는데요. 오너 짬타 손님이십니다. <웃음> 설교는 필요 없다. <웃음> 부러진 뼈가. 더큰 기운을 새겨줄 테니 아, 안녕하세요 전 트위치에서 생방송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어, 짬타수아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아님 <웃음> 네 3대 몇 나오실 것 같습니까? 제가 아까 들었는데 과로사님이 지금 1등이라고 아 그렇구나. 우리 과로사님 <웃음> 진짜 시력군이에요 <웃음> 어, 제가 한번 오늘 뭐 넘지는 못하더라도 또 여자 사나이의 힘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짬타수아님의 3대 측정을 <웃음>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.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구독구독구독해라 공독, 공독, 자! 하지만 저희는 항상 시범 전에 기선지압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일라오이 장인이시다 보니까 일라오이 항아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음, 또 그런 거면 또 다르죠 약간 또 혼연일체 혼연일체 어. 보면 보면 힘이 오히려 솟아나는 <웃음>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<웃음> 어어자자 어, 어, 자, <웃음> 아니 이쪽에 무거우니까 나이가 <웃음> 어, 어 세월은 야속하다 진짜 남성분들이 야한손이라할수 있겠지만 여성분은 제가 두 손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아, 진짜 <웃음> 치욕스럽다 아니, 아니 리얼 아니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 원래 저희가 규, 규정이 그래요 오케이 <웃음> 우주제계대 <우주에게> 탐다 <웃음> <내 편이다. 웃음> 무너 무너 무너 시시 무너 아 진짜 표율이아속하네요자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바로 3대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봐요. 자 이제 드디 벤치 프레스 측량을 시작할 건데요. 먼저 20kg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이게 20kg거든요. 음. 어, 진짜 노아 노잼 아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 다 들려 진짜 그러면 바로 어어. 5kg 증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0 k g 는 없나요? 15kg. 음... 자손을게요네되셨죠 무너 무너 무녀장. <웃음> 오 좋아요. 오! 진짜 이게 탑이지? 아, 아 진짜 요즘 탑 기강이 해해졌나봐와자 참타수원님 탑의 기강을 다지러 진짜 오셨습니다 3 0 k g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네 움직임의 첨부가 아, 진짜. 야 끝났다! 아 근데 과로사님은 그럼 몇, 몇이었어요 1등이라면서요 과로사님 1등이신데 벤치프레스는 35kg 하셨어요 지금 이게 몇이라 그래요 지금 30kg입니다 도전? 오케이! 이 제가 제 도움드릴 테니까 내려놓은 상태에서 잘 배워라!! 이게 이게 어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봐. 아, 좀 자존심 상해요, 진짜. 한... 진짜... <웃음> 아니 진짜 한4분만젊면서도 이거 들었다. 한 아, 번. 진짜 아니... 아, 저 사장님, 아, 죄송한데 혹시 아예 과로사님 몇 살이시죠? 어, 스물... 스물 아, 20대? 20대? 아니 그런 거 됐어. 어, 20대라서 그런 거야. 정리할게요. 자, 우리 짬타수원님 배틀패스 기록은 아쉽게도, 진짜 아쉽게도 네 30kg.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 아직 남았어요 저희가 남은 게 이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니까 오케이. 이거 60kg씩 하시면 되거든요? 네 준비되셨죠? 바로 가죠 알겠습니다 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, 두 번째 운동이죠? 네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음. 저 지금 일단 걸어사님을 목표로 하셨는데 <웃음> 벤치프레스 30kg 빼면 120kg 쉽잖아요 여기서 음. 6, 그럼요 뭐, 60kg만 하면 돼요 아 가능 싹 가능 가능하잖아요 그렇죠? 음. 자 잠타수원님 데드리프트 1차 시도 30kg입니다. 음. 자, 어! 으! 와! 아, 쉽네. 어, 어 좋아요. 쉽죠? 아, 쉽네요. 이 정도는. 자, 그래서, 어, 이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게를 좀 더, 어, 좀 올려볼게요. 네. 40kg 괜찮겠습니까? 아, 좋죠. 어. 바로 이렇게. <웃음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자, 준비하시고. 흡. 네, 자. 어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쉬워 다, 저 다음 분 약간 부담 되겠는데요 <웃음> <웃음> 자 일단은 지금 목표인 가루사님께서 네 데드리프트는 60kg 하셨거든요 어그럼 이게 지금 몇이죠? 50kg니까 아... 긴건 그러니까... 높네 네, 높죠? 좀 거기 아 가야 할사장히좀 가파라요 하지만 힘은 남으신 것 같으니까 한 네. 멋있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, 업! 문어 문어! 문어! 아아아아 진짜 진짜 대박 아 나네. 킹 나네. 어 진짜. 자세가 거의 완벽하게 들으셨고 지금 아. 50kg인데 힘 많이 나오셨네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 운동 잘하시네 아 그래요? 제가 힘쓰는 건도 해요 와 어. 오케이 그럼 육0키도 들어갈게요 뭐 와, 지박신댕 이제? 도움 드릴게요 어? 이게 뭐 밀가루? 아 어, 좋아요 어. 밀면 돼요 자! 밀! 업! 어. 밀어! 아. 밀어. 아. 와 진짜! 이제 자세가 살살 움츠러지기 시작해서 음흠. 하다가 제가 바로 멈출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65키로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힘 깎아 놓으면 되요 어! 잠깐만요! 야! 문화! 문화! 문화! 문화! 문화아이정도면 제가 탑솔로지 맞습니까? 어, 아니까 여러분 어 진짜 지렸어 일단은 저희가 6 5키를내해서 멈추죠 왜냐면 네네 또라인전 라인전이고 운영전은 운영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우물 가야 되거든요 네. 그래서 총합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95kg로 아 이제 55kg 남았어요 네. 저희는 음. 마지막 그 150kg를 넘기 위해서 스쿼트로 가겠습니다 네. 40kg 스쿼트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도전! 자, 좋습니다 자. 어! 지금 이게 40kg인데 네. 자세가 거의 완벽하게 되셨어요. 네, 험 라이너의 명예 내가, 지키게 가.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 가겠어. 50kg 도전입니다. 이거 되면 딱한한관분만 남았어요. 자자 <웃음> 자, 도전 자어아 오케이 나후후후후후아 방심했지만 바로 멘탈 잡음. 마지막 관문인 5kg. 이건 반드시 내가 깨겠어. 진짜. 근데 긴장하셔야 돼요. 이 5kg 때문에 그 과로사의 벽을 못 넘었어요 모두 다. 버텨줘. 내 허벅지야. 제발. 너 저기서 왜 덥잖아. <웃음> 자 이제 도망칠 곳도 없고 자존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진짜 리얼. 그냥 빨리. 일어나면 됩니다. 오케이. 업! 업! 업! 업! 한결은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필요 없다! 부러진 뼈가 더큰 교훈을 새겨줄테니! 아! 아! 아! 아! 자, 짬터 사님 55kg 성공으로 총 3대 150 성공! 그래서 이제 도전넘 멈추실 거죠? 어? 지금 도발할 수 있을 거예요? <웃음> 음, 하지만 사나이는 도전해야 멋있죠? 스쿼트 60kg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자 여기서 자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 어. 아, <웃음> 어, 어, 아, 참타선님의 3대 총 양은요 벤치 <웃음> 30kg 데드리프트 65kg 그리고 스쿼트 55kg, 150kg 예! 초대 <웃음> <이야, 웃음>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 해보셨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아 진짜 오랜만에 저도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제 방송하고 나서부터 맨날 앉아만 있어서 네네네.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. 운동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팬 입장에서 네. 이렇게 제 컨텐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어, 운동 이제 슬슬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시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면서 대리만 좀 느끼시고 또 언제든지 기가될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다! 그리고 마랑 t v 마랑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로바! 리듬! So fresh on you 리 It's all for you All for you 리듬! your ears to the ground We're talking about the freedom It's the best show in town t i e freedom e well, well, well.